됐죠 하이, 준. 이쁘게 찍어줄게. 저희는 지금 윤지 언니 졸업 공연을 가는데, 가기 전에 꽃다발을 사러 가는 길입니다. 윤지 언니한테 무슨 꽃다발을 사줄까? 아... 조금만 거. <웃음> 조금만 거? 도착을 아, 했습니다. <웃음> 너무 예쁘다. 이게 너무 귀엽다, 준아. <웃음> 스마일 볼펜 꽃이래. 아 이거도 되게 어 졸업을 축하합니다 있네 어디 방 봐왔던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이거 이거 잠깐 나는왜어 이거 사실 이게 이쁘긴 한데 뭔가 윤지 언니게 아, 어울리는 노란색. 건 이거야 이거 자 이거 가져가자 어 아니 이거 어 너다 귀요미 꽃을 들고 가고 있어요. 편지 사고가는데그 편지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가서 편지를 쓸 계획입니다 이따 봐요 이거 기, 기다려라 윤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윤는 언니 좋은 는회을 보러 왔어요 시있 언니 지금 저기 끝에 있는 회 있는 회에 가질로가야거든요가질로가야되거든 <웃음> 안녕 <웃음> <웃음> 오늘 뭐하러 왔죠? 뭐야? 아. 지언니 <웃음> 저런 하러 왔어요 윤지언니왔 <웃음> 카톡도 엄청 떨린다그랬거든요 사실 민지언니 꽃을 사는지 못 들고 들어온다 맞아, 맞아. 들고 맞아. 어떤 거 사는지 얘기해줘요 어떤 거 샀지? <웃음> 윤지 언니한테 어울리는 해바라기 꽃을 샀고요. 이거는 네, 해바라기 이거 네, 네, 네, 네. 짠. 짠. 그리고 그 윤지 을샀물데요윤 둘, 하나, 하나, 하나, 달라 했는데 윤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어나하 저희가 시나언니졸업공나도왔었나 하나, <웃음> 하 윤지언니 졸업 공연도 온다고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오네 제가 계속 떨린다그랬는데 윤지언니가 뭘 떠냐고 그랬는거서는 엄청 떨린다고 하죠. <웃음> 계속 아침부터 전화 오는거예요 맞아, 맞아. 그래서 안 받았어요 <웃음> 운전이 패지 전이 패지 운전이 패지. 전이패 와! 와! 응. 비이에요 그리고 최고! 너무 차하고 축하해. 합자서. 물못 마시고 노래했죠? 언니! 크다, 아, 아 작아요? 제일 쪼끄했어요 어? 제일 쪼끄했어요 알아! <웃음> 언니 어땠어요? 나틀어네 <웃음> 아, <나, 진짜. 웃음> 아, <진짜>. 아, <웃음> 너무,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<넓어>. 바보로 치고야 리가 차야 지는 거야. 그 언니 <웃음> 웃었죠? 왜니니 아니, 아 아니, 아언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어 여기를 어디를, 어디를? 여기 다 같이